히든 하이드아웃 레이드를 도는데 우리 하루가 투명검을 들고 간지나게 싸우고 있길래 뭐지? 하고 비디오 판독을 해보았습니다. 이쪽에으면에스칼리버도 쓰였어요. 일단 다음과 같은 영상들을 보시면 플래시 스텝 다음에 슬래싱 워페어를 쓰니 무기가 사라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무기를 던진 다음에 손이 빈 상태에서 스킬을 쓰니 버그가 터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문제가 되는 버그는 아닙니다. 공격은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어쨌건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육구역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공격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 피어스 스텝 다음에 슬래싱 워페어를 쓸 것. 렉이 좀 걸려서 보기 힘들겠지만 공격 속도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두 스킬을 연달았으니 무기가 사라집니다. 상태창 없이 보면 이렇습니다.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무기가 생기는 스킬을 쓰거나 무기가 안보이는 시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다. 피어스 스텝 다음에 다른 스킬로도 가능한가 해봤는데 아직까지 다른 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무기가 안보이는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간지난이 됐지요. 그런데 이런 투명무기가 은근 로망이라 아바타로 내볼만도 한데? 보고있냐 라이언?